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롬주님이 앞에서 좀 찍었으면 좋겠다 고 그러니까 앵글을 좀 고정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지금 누가 찍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죠 흔들리고 근데 이런 것도 숙달이 되면 나쁘지 가 않아요 이런 앵글도 음악하고 자막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은 집중이 되다가 나중에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게 되거든요 다른 영상 보겠습니다 계란 토스트 오늘은 어 토스트를 한번 자, 여기서는 목소리가 나오네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음악 있잖아요. 부금이 그 영상의 분위기를 좌우해요. 생각을 다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음악을 꼭이 음악을 써야 된다. 그런 거 없거든요. 이 똑같은 영상인데 제가 다른 음악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여기 음악에다가 목소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계란 토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한번 계란을 풀어서 휙휙 저어 보겠습니다 자 맛있게 오른쪽으로 돌려 볼게요 아이고 파라 아이고 파라파라파라 팔이 파라, 파라, 파라. 아프네요 그래도 맛있게 먹으려면 확휙 저어야 됩니다 끝났어요 올리브유를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올리브유를 맛있게 넣으려면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뭔 개소리야 손이 가는대로 훅훅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 약불에 한번 후라이팬을 올려보겠는데요 지금 구독좋아요 나왔네요 구독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다르게 하고 목소리도 좀 재밌게 하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원본영상은 어떻게 찍으셨는지 스트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한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톤에 따라서 그리고 배경음악에 따라서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영상을 만드실 때 배경음악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멘트 톤도 되게 중요합니다